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어, 이천시 신둔면 수강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구요 어, 여기는 지금 위치주권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 신둔역까지 차량으로 3분, 어, 거리로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해 있구요 앞쪽으로 마트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 초등학교도 지금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초등 자녀 있으신 분들 ...에게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옵션 상황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에어컨은 물론이고 뭐 실링팬, 냉장고도 들어가 있는, 있고요 는있 인테리어나 면적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은 더욱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그런 현장이고요 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좋은 세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전화 주시면 은 좋은 세대에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